내처럼 네,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배터리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전이 되고 수명도 줄어들고 또 완전히 방전돼 회생불능 상태로까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기 전 충전시켜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과 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배터리 교환 시 위험성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윤생은 동튜브와 함께 합니다 동튜뷰 그럼 방전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발전기의 펜벨트의 장력이 약해져 슬립이 일어날 때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놓았을 때또세 번째, 시동을 끈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비상등, 리등, 실내등, 상시 블랙박스 등이 켜져 있을 때그 외에 배터리의 접촉 단자가 좋지 않을 때 추운 겨울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배터리를 무조건 충전 하면 전부 다 재생이 되는 걸까? 여기서 알아야 할게. 배터리의 방전종지전압이란 건데 배터리의 방전종지전압이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방전되게 되면 이후로 급격하게 전압이 떨어지게 되고 어느 한도까지 방전이 돼서 과방전이 되면 배터리의 회생이 힘들어지게 돼. 그래서 과방전이 되지 않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았는데 이 한계전압이 방전종지전압이라 부르는 것이고 자동차용 배터리의 방전종지전압은 10.5% 폴트로 되어있지 그러니까 10.5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충전을 할 필요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충전하면 될까? 여기 스마트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데 온라인 해외 직구로 3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12V, 24V 모두 충전이 가능하고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어서 편하게 돼 있더라고. 사용 방법은 일단 전원을 연결하고 빨간색 집게는 배터리의 플러스 쪽에 그리고 검정색 집게 는 마이너스 단지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간단하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방전된 배터리에 미리 연결을 해놓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볼까? 이 배터리가 이제 방전된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테스터기로 체크해보자고 몇 볼트가 나오는지 어, 체크해봤더니 10.92 볼트가 나오네 지금 이 배터리가 충전을 했던 배터리인데 현재 몇 볼트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어, 12.57볼트가 나오네 이 정도면 작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기계인 것 같아 이렇게 수명이 다 돼가는 배터리를 충전도 해보았는데 동티뷰 마지막으로 정말 또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았던 정비업체에서도 배터리 판매업체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모르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줄게 배터리는 방전되는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 용기 내부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소량의 수소가스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 수소가스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새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꺼내보면 측면의 상단 부분을 보면 노랗게 생긴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화학 반응 시 생기는 수소가스가 외부로 분출될 수 있도록 구멍을 내놓은 곳이야. 그런데 요즘 배터리를 직접 구매해서 교체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 꼭 알아둬야 할것 같은데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는 여기 노란 마개를 꼭 빼버리고 해야 안전한 거지. 간혹 수입차처럼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설치되는 차량들도 있는데 살펴보면 가스가 나오는 구멍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닥 쪽으로 향해 있어. 트렁크의 경우엔 환기가 되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수소가스를 외부로 빼내기를 위한 거지. 간혹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뿔룩해진 것도 가스 배출구가 막혀있을 수 있는 거지. 수소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폭발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간혹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직접 교체하시게 될 경우에 배터리 상단에 마개가 있을 경우엔꼭 제거를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개 하나가 정말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차의 배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TV요.